이번 연도에 저희 두 딸이 잠깐 야매주부에 나와 세일 상품을 소개해드렸죠. 2022년 커스커 베스트 영상 3탄, 오신의 두 녀석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두 딸이 경제관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지금? 25만원 저는 15만원이요 무려 40만원어치를 구매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이 따님들 경제관념을 좀 세워주려고 합니다 10만원씩 줄게 자 10만원 각자에게 10만원을 제공하고요 오늘은 미션이 있어습니다이 10만원 범위에서 너희들이 사고 싶은 거를 사 1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단 오차범위 1,000원입니다 10만 1,000원을 넘기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9만 9,000원이 안 되면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하도 안 되고 이상도 안 되고 9만 9,100원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랬죠. 어려운 게요 여기는 막 90원 70원 이렇게 막다 끝나는데, 그럼 핸드폰에다 적으면 되네. 핸드폰으로 계산해서. 아, 그거는 안 돼. 아, 어쩐지 아까 핸드폰 달라고 그래서 저기 가방 안에다 넣었더니 빡빡하네. 여러분들, 저들이 어떻게 구매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녀석들 아주 머리 굴리느라고 엄청 힘들어 합니다. 오늘 재밌습니다. 어, <목소리> 이거 나쁘지 않은데? 59,870원인데. 여기 별표를 쳐놨어요 저희 야매주부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죠 별표는 다시는 안 들어오는 제품으로 떠리로 파는 마지막 상품이다 이런 경우는 70원으로 끝나죠 벌써부터 이렇게 패딩을 별표 쳐놨대 어 근데 이거 이쁘죠 <목소리> 디케와 나 에노야 왜안 들어오나 이게? 어 나타샤 이거 러시아에 없어 아, 러시아에서는 너무 추워서 <웃음>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안이 머리가 이랬었는데요 한주 사이에 피를 너무 많이 맞았는지 머리 색깔이가 러시아 나타샤 느낌입니다 러시아 나타샤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머리가 왜 그래요 미용실 분명히 원장님이 아주 신명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욕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욕하셨잖아요. <웃음> <웃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 봬도 숨하거든요. 물지 않아요. 어 근데 이거 이쁘죠 이거 지난주 같았으면 바로 카트에 넣었을 텐데 군말 않고 벗는 거 보셨죠? 어, 면 반팔티래요. 오 색깔이 색깔, 색깔. 어, 누가 하나 빼갔어. 좋았어. 아니, 내가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누가 댓글에다가 언어 순환 좀 하라고 뭐라 하셨더라고 그분이 혹시 몰상식 여기 여자 것도 있어요 여자 거 색깔 3개 여자 아이팬티와 남자 아이팬티 너무나 예쁩니다 귀여워 제발 갖고 싶어요 이건 나도 입고 싶네 아니 이렇게 이렇게 얇고 티는 얇으면 안돼 여러분들 후드티 구매할 때 알아두셔야 할 사항. 후드티는 무조건 두툼해야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얇은 후드티 없어 보입니다. 90원입니다. 색깔이 이쁘네. 이 색깔도 있고요. 이분에가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다. 이게 롤링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접는 건가 봐. 이렇게 이렇게. 5천 원 할인해서 5만 4천 9백 원. 캠핑 가면 좋겠죠. 3만9천0원인0원인데0 0천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이자 여기는 팔걸이가 따로 없어. 0스카에0 0온지 벌써 0 0분이 지났는데요. 구매한 상품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찌나 신중한지 이러다가 한 개도 안 사려나 봐요. 가격이 뭔지 이거 가격이 안 나와요. 가격이 없어요. 저기서만 쓰거든요. 쇼파에서만 이거는 ]인데? 그냥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맞아왜냐면 <웃음> 우리가 계산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가격표가 맞아. 없어. <웃음> 맞아요. 맞아. 하필이면 중요한 때에 가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수 없다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허락을 했죠. 오케이 헐 <웃음> <웃음> <웃음> 이 녀석들 작전에 내가 말리는 걸까요? 아빠가 좋아하는 모자다. <웃음> 네, 이런 모자 필요해요. 아, 골프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인합니다. 28,990원이라는 색깔도 이쁘네요. 네이비랑 화이트 있고 블랙도 있어요. 이런 상품은 딱 이때만 살수 있는 거잖아. 보통 안 들어오잖아, 코스코 오늘은 잘안 사시네요. <웃음> <웃음> 제가 원래 근데 이런 걸잘안 좋아해. 아, 그래? 네. 박스 테이프 3,000원 할인, 12,990원. 12개 들었대요. 아, 근데 이게 저도 항상 보기만 했지. 아, 늘 갖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안들어오고그나 봐요. 플라스틱 버튼이라 써 있어요. 어, 아, 그러네. 플라스틱. 그 모양만 들긴 한 거야. 아, 모양을 아주. 디자인에 돈을 하진 많이 드렸어요. 일단 이걸 사겠습니다. 제가 늘 째려보고서 못 샀는데요. 안 들어올까봐 사야겠어요. 오늘 너무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아, 살려고요, 이거는. 오랫동안 째려봤었어요, 얘 어, 제가 LG 너무 좋아해요. LG에서 제발 광고 하나만 들어오면. 65형은 45만 원 할인하고 77형은 90만 원오늘부터네딱 그냥 펜 같은 거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이렇게 마카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럼 여기 이렇게 꽂아서 쓰는 거아 5단계 4단계 다 한다 아기를 키울 때는 언제나 일회용 기저귀가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죠. 그래서 늘 챙겨놓고 있어야 마치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부자 놀이 한번 해보시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것만 먹어봤어. 아, 이거 진짜 맛있. 맛있어. 웃음 나오는 맛있는 맛있음. 어, 근데 웃으면 안돼 절대. 맞아. 이빨에 다껴 있거든요. 1500원 할인해서 8790원입니다. 이거 사실 거예요? 이거 누구 돈으로 사는 거예요? <웃음> 나중에 먹을까? <웃음> 빨리 담아 너 우리 이거 10만 원도 못 채우지 않나? 그럼 어쨌든 너가 결제해야 돼 빨리 사세요 오천 어... 쌀밥 네가 좋아하는 어, 거네 하얀 밥 10만 원못 채우면 은돈 내야 돼요 <웃음> 나는 그냥 아예 안 살까 봐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웃음> 너 계산 하고 있어? 그거 얼마야? 이게 만 얼마였고 이게 여러분들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시죠? 16,000원이었던가 저거. 핸드 소비. 16,000. 그럼 16원 더하기 18,000원이요. 얼마예요? 몰라요. <웃음> 이거 <얼마야>? <웃음> 얼마예요? 얼마 아, 나 10만 원까지 필요 없는데. 오늘따라 갖고 싶은 게 별로 없네. 거의 9,000원인데. 9,000원이고, 얘가 만, 아까 7,000원이었어요? 만, 4, 15,000원 아니야? 만 4,990원? 얘가 만 6,000원이었죠, 어? 정도, 정도. 정도. 게, 사, 너 콜라 좋아하잖아. 좋아하는데, 하, 이제 끊을래요. <웃음> 2,000원 하는 데서 만 7,990원. 사세요. 사세요. <웃음> 그래서 저쪽만 주세요. 너 이런 거안 먹잖아. 네? 콜라 대신에 먹을게요. <웃음> 코스트코 거에서는 안살라고요 <웃음> 뭐예요? 아 계산이 어려워요 <웃음> 약간 환타보다는 좀 라이트하면서 어. 그냥 향만 나어덜 달아 환타에 비해서 좀더좀 음. 고급스러운 오렌지 탄산, 탄산. 너무 맛있는 니까 하나도 안살 수가 있어요 안, 안 쓰지 안 하겠다 이거지 아니 그거 아니라 그냥 입맛이 없네 갑자기 대충 얼마예요 일단. 지금까지 정확해야 돼요 이게 오차범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5만원? 내가 뭘 사려고 했다가 안 샀는지도 잘 모르겠네 이거 세개에요 아직도? 응 음. 그래요? 지금 아, 한 4만원 쓴것 같거든요 정확해야 돼요 어서 오신 안 돼요 응, 저의 첫 픽입니다 첫 네. 번 어, 다행히 가격이 붙어있어 와우 양념 치킨. 이거 하나만 하나 사자. 연어랑 같이 먹자. 이거 먹자. 뭐어야겠어 <웃음> 얘는 이거 계산이 다 나오는데? <웃음> 저 똑똑하죠. <웃음> 아, 이 왕탕이 너... 유명하거든요, CP 가? 네팩 들었어. 이게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통새우 완탕 거예요? 저...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어요. 이런 모습 참 낯설지만 참 보기 좋습니다. 3만원 4만원 150원 1500원 어? <웃음> 5만원 정신차려 자숙기간을 갖고 있는 자숙새우입니다. <웃음> 샐러드나 볶음밥 할때 하는 그런 빨간 새우인 것 같고요. 12일까지 할인합니다. 잠깐네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냥 넣어놓고 내가 안산척 하려고 그랬죠 <웃음> 내가 지금 4만, 4만 8천 원 정도 쓰는 거 그거 맛있겠다. 6만, 6만 원? 지금 6만 원 썼어요? 그래? 난 6만 7천 원썼는데 아, 근데 이거 안 찍어, 이게 자꾸 찍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만 990원이래요. 맛있어 보인다, 근데. 얘는 됐다, 커 보이는데? 우와, 진짜 커. 어, 만져봐. t v 두 뭐. 먹어볼까? 햄버거야? 먹어봐야 되나? 뭐, 뭐야, 먹어요? <웃음> 나중에 먹어요. 나 아는 맛이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김치 치즈 주먹밥이라는데? 이거 한번 리뷰해보려고. 9,990원. 만 원이네, 만 원. 잠깐만, 나 아까 얼마라 그랬어? 이렇게 자꾸 숫자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룰을 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룰을. 아, 이거 자꾸 헷갈리네. 잠깐만 나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웃음> 기억이 안 나. 얼마라고 <웃음> 그랬어 다시 생각해봐. 이거 얼마였어 이거? 아 몰라. 아 아빠 너무 빡빡한 거 같아. 지금 한 근데 7만 2천 원 정도. 이 7만 아, 4천 원거 같은데? 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런닝맨 촬영하는 것 같죠 아 돌대가리들은 항상 발과 손이 바쁘죠 왜또 490원으로 떨어지고 난리야 여기 돌대가리 1인분 추가요 7만 9천원 5만 9천원 정도 쓴것 같네요 아닌 것 같은데 구독하셨나요? 당연하지 난 아직 여유가 많은 것 같아 이 아가씨 지금 여유 부려도 되는 군번인가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산해 보셨나요? 저는 음. 왠지 이걸 사면 가격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요거트 사야 되거든요. 7아 잠깐만 7천 300원 잠7 390원짜리를 사면 지금 얼마가 남았을까요? 아빠 근데 우리 계란 없는데 계란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9만 원떄 됐잖아요. 네. 네. 만원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둘째 주한이가 이길까요? 첫째 혜민이가 이길까요? 지금 주한이는 8천 원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8천 원짜리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 식빵이 안 필요한데요. 지금. 근데 이거 샀는데 이걸 딱안 샀어야 했던 거 아니야? 음... 그럴 수도 있겠지? 어? 얼마야? 8,490원. 어... 어... 왠지 될것 같아. 먼저 첫째가 구매한 상품들을 계산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 잘 우와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만 50원 우와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지금 다시, 다시 꺼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딱 나 맞았어 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꺼내 보니까 불안해진 주환이는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가커스코에 가면 예산도 정하지 않고 필요하든 안필요하든 카트에넣는 습관이 있죠 15,710원 뭘더에거야 아니 아까 계란을 넣어서 그래 아... 그러다보니 훅하면 에서만원 훅하면 국에만원 그리고 한스코를 탓합니다 진짜. 오늘처럼 한정금액한 정하고 구매하면 좀더 신중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아, 한국에이한 <웃음> 아 이거 재밌네 아, 안 재밌어요 지난주에 아몬드 우유를 보여드리기만 하고 소개를 못 드렸죠 그랬더니 구독자님께서 바로 댓글에 아니 면보여만 주고 소개를 안 해줘? 라고 하셔서 네 알려드려야죠 알려드리려고 했다니까요 이상품은 아주 오래전에 야매주분께서 추천해줘서 늘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고 먹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주로 우유에 대한 불신이 있거나 우유를 소화 못 시키거나 지금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맛있냐고요 맛은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익숙해지지 않으면 쌀뜨물에 아몬드가루 타먹는 느낌? 저희는 주로 아침에 단백질 보충이제 프로틴을 먹을 때이 아몬드 우유를 넣어 먹습니다. 이 상품은 맛보다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음료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품은 30칼로리뿐이 되지 않고요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가닉 이라고 써 있죠 유기농 제품입니다 지금 건강상에 우유를 멀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권해드립니다 요거 잠깐 드려볼게요 네. 코카콜라를 입술을 안 붙이고 발음해 보세요. 코카콜라 먼저 해 보세요. 코카콜라. 너해 뭐 보세요. 코카콜라. <웃음> 입, 어차피 입술 안안 붙어요. 그 무슨 말이죠? 코카콜라 해 보세요. 코카콜라. 어 아, 뭐야? <웃음> 어디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어, 카메라 때문에 지금 이거 세번 찍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 티만 몇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카메라가 자꾸 꺼지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별것도 아닌데 자꾸 맛있어 보인다고 지금 세번 얘기하는데 사주지도 않을 건데 내가 이세 번을 왜 말아야 되냐고요. 안 사줄 거죠? 네. 그럼 가요. 이거 4,000원 할인한대요. 끝! <웃음> 보통 우리가 먹는 게 이런 장면이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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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 이것좀사 주시면 안 돼요? 밀키가 진짜 환장해요. 뭘? 음. 나 얘가 이렇게 축구 잘하는지 몰랐어. 예예. Eso me pasa mami. Por quererte a s El mismo p a r y pero otro ser. Estabas más buena que mi estremecer. 집어서 진짜 이만해 5천 원이나 오늘부터 5천 할인하네 얘도 근데 이게 비싸진 거긴 하거든요. 달러 값이 올라서 그런 아 이렇게 애기 때 이거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거 먹이느라고 안 먹었는데 나쁘지 않나 봐. 이거 먹으면 똥이 아주 예쁜 색깔이 나 벌써 2022년 가을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도 3개월뿐이 남지 않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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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에 오면 커스코 제품 뭘 싸들고 와야 되는지 캠핑에서 먹으면 좋을만한 제품 리뷰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촉촉해. 음. 아, 이거는 진짜 맛있어. 촉촉한, 이거는 솔직히 메스타야 오늘 첫 번째 리뷰는 문어 해물탕. 커스코에 가면 늘 째려만 보다가 사오지 못한 제품이었는데요. 째려만 봤던 이유는 늘 그렇듯이 가격이죠, 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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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물 상태가 좋아. 아. 우리가 살때 전복이 막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어, 응. 걔는 살 때부터 다 싱싱했어요. 3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문어 해물탕. 꼭 캠핑이 아니어도 주말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 이번엔 닭꼬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닭꼬치 하면 노브랜드나 트레이더스가 생각이 나죠 이번에 커스커 닭꼬치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더스나 노브랜드의 닭꼬치와 비교해서 일단 커스커의 닭꼬치는 아주 통통합니다 그리고 양념장이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닭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있고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노브랜드는 더 작잖아 그거는 약간 좀 외국에서 먹는 꼬치 같은 그런 스타일? 엄청 통통하고 이거는 진짜 파는 것 같고 응. 그거는 진짜 인스턴트 느낌이야양이 되게 진하게 느껴지지 근데 이것도 종류가 두 개거든? 순한 맛이랑 매운 맛이 있었어 근데 그 어, 일부러 나는 이제 순한 맛을 샀는데 굳이 수풀에 굽지 않아도 수풀향이 나는 닭꼬치고요 1.5kg 양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 코스크 닭꼬치 추천드립니다 이거 우리 그때 어. 이마트에서 사고 노브랜드에서 사고, 사고 비교를 해봐야겠다 음. 비교를. 노브랜드에서 따라서 만들었다고 본표 이게 싸네 아 이거 한번 리뷰를 또 해야 하나 저는 안 먹고 싶은데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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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은 수영을 안 배워도 개헤엄 정도는 아주 잘하나 봐요. 우리 집개는무 스키는 아직 헤엄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수영을 잘하는지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기 네. 화이팅! 네. 아이고 아이고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밀키 살려 오, 우리 밀키 좀 살려주세요 우리 밀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우 저 개놈 스키 저거 수영도 못하네 아유 저거 매달려있는 꼬라지 좀봐 저거 아이고 없어보여 없어보여 아우 쟁피해 누가 볼까무섭네 아우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거거든요